오늘 일본 병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진료 가는 김에 더 어제부터 감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회사 가기 전에 병원에 가고 있어요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목소리가 잘안 나오지만 처음 와보는데 되게 안득하고 괜찮네. 병원은 어지今日はどうなさったのかしらえっと朝起きたら声が出ないぐらい喉が痛くて昨日からですね で、水も止まらなくて、全身がちょっとだるい感じで。住所は書いてありますので、電話番号教えてください。0 あの、7 0 0 7 0 1960年代スタイルでよ。アネデザイン 근데 의사 쌤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서. 구글 상으로 리뷰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항상 이게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제 이름을 못 읽어요 아무래도 환자 특이한 환자고 외국인 이름이니까. 아 조금 일어나지 않대. 좀 깔아내려 놔는데 네. 아내도어다뭐아내내나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내려 놀아아 血の頭からと不眠症がついて神でらっしゃるすねこれはあのどちら先生からもらってますかと内科先生ですねじゃ早速ちょっと耳鼻咽ですねあとお耳からですねよく見ていきましょう 이제 암튼 진찰 끝나고 병원비는 1260에 나왔고요 약만 처방받고 따로 뭐 주사를 받거나한건 아니에요. 하고 싶었는데 의사쌤이 되게 친절해서 나름 기분 좋게 진찰받고 왔습니다. 저 이제 또 회사 출근해야 돼요. 안녕~ 눈부셔 아, 날씨 완전 좋죠.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뭐라고 하지? 약간 좀 옛날 느낌 나는 그런 분위기?